상대에게 네. 약간 충돌이 된 상황인데 한번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아 지금 약간 오른쪽 눈 쪽을 잡고 있는데. 선수는 지금 고의적으로 팔꿈치를 일썼다 이런 얘기죠. 팔을 분명히 아 약간 네,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손에 맞았군요. 레사발라가 팔을 하다 기는 과정에서 그 손에 맞았습니다. 찔렸습니다. 아, 눈을 찔렸기 때문에 눈 찔렸어요. 물도 좀 끼얹고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은 뭐뭐 뭐 자리를 잡거나 공중 풀 다툼을 하거나 할때 팔을 좀쓸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VR은 이제 뭐 퇴장과 연관되는 상황에서도 v r 을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은 지금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롭골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네, 큰 의도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세번의 슈팅을 우리나라가 때렸고요. 유효슈팅은 에콰도르가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몸을 버티면서 오자 돌아서게 하면 안됩니다. 상태현 네. 일단 맞추고 내보내면서 대한민국의 골킥. 다행입니다. 네. 자, 이 알바라도 아, 오발이 박수, 아주 정확한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지금도 압박하는 모습 보면 알다시피 키는 작지만 알바라도 도 상당히 다부지고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 돌파 능얘이 매우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1대1로 놔두면 안됩니다. 네. 아주 팽팽한 경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감독이 앉을 줄 모릅니다. 에콰도르가 과거 세번의 본선 대회에서는 그냥 자국 감독으로 유2시 월드컵을 치렀는데 이번 대회는 아르헨티나 지도자, 또 자국 리그 프로 무대에서 경험이 많은 포르의 셀리코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프로 무대에서도 또 에콰도르 리그에서 유스팀을 들 많이 지도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어, 협회 전임 지도자 생활을 어린... 그 이른바 골든에이지 세대들 많이 정준영 감독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Uh, 이 기다려온 추억. How d look? Look, y don't know how to use a b u t t o Oh god. Could you zap me with that for? Game? 예선에서 두 번. 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김세현 선수. 아아 고네손에 나갑니다. 김세현이 섰고 자수도하는 고재현 선수를 봐줬는데 킥이 조금 깊었습니다. 네. 네. 자, 힘이 넘치는 김세윤, 그리고 고재현 선수, 전반전에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뭐 김세윤 선수가 공격 가담할 때 가짜 이강인같이 활약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에콰도르 선수 수비진들도 조금 헷갈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강인이 지금 들어와서 적고왼발킥을한 건지. 네. 미드필더였던 김세윤 선수가 가담을 하고요 그동안 정호진과 오세훈 이강인 사이 공간에 뭐 조영욱 선수라든가 박태준, 김정민, 전세진 여러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기용됐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예측을 벗어나서 고재현, 김세윤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세훈 선수가 그만큼 오늘 이번 대회 첫 선발인데 공격 가담시에 특히 자기 몫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앞에는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수비형 미드필러 두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게 오세훈 쪽인데요. 헤딩형 합의 후에 벗어납니다. 높이가 있는데 역시 포로스 선수. 그렇죠. 아주 대인방어를 타이트하게 하는 선수예요. 커팅을 네. 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는 그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때 오히려 딱 아, 원터치로 내주고 네. 자, 뿌려졌어요. 아, 하지만 상대에게 공이 갔습니다. 길게 탄탄한데요 차선 선수 겁니다. 자, 원, 1대 자 1대1입니다. 1대1 아... 김현우 선수가 막고 네. 오 공격에서 예, 자, 막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버텨야 됩니다. 자, 네. 돌았다. 아이스키킥벗어납니다 네! 타행입니다. 아, 지금 레오나르도 탄탄하에게한 번의 큰 위기를 허게 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프리킥입니다. 조별리그가 좀 꼬여서 그렇지 에콰도르가 일본도 사실 패널티킥을 넣었으면 잡을 그렇죠. 뻔했었고. 네. 어, 이탈리아와도 패널킥을 티 넣었으면 비길 뻔했습니다. 그 경기 내용적인 측면만 보면 뭐 세네갈보다는아 조... 어, 어, 좋아요. 슛. 골. 최준대의 선제골입니다. 대한민국 4강전에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야, 수비수 최준이 만들어냅니다. 아 주도하는 좋은 흐름에서는 최준 선수의 오른발입니다. 아, 기습적으로 쇄도에 들어갔던 왼쪽 수비 최준 선수의 오른발. 아 정말 예기치 못한 선제 득점을 얻어낸 정정용 감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른발잡이 왼쪽 윙백으로서 오세훈 선수에게 중요한 골을 어시스트를 했던 바 있는 최준 선수인데. 이번엔 빨리 쳤죠? 아 여기서 기습적으로 찔러주고 최준 선수의 오른발 마무리 네. 완벽하게 에콰도르를 무너뜨립니다. 이강인했진가요아 여기 아이 표정 페이크, 네. 표정 페이크. 네, 자 만화 같은 표정 페이크로 최준 선수에게 전달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최준의 정확한 오른발. 아 승부차기에서도 최준 선수가 오른발로 넣어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 역전이 가능했었거든요. 인공감 보이니까 지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특히 어떤 밸런스에서도 지난 세네가 전 연장에 조육 선수에게 스루패스를 넣어줄 때도 그렇 그래요. 네, 네. 아주 정말 뭐 메시나 마라도나나 이런 선수들이 그런 타이밍에서 어시스트를 하거든요. 네 약간 반박자 빠르게 툭그 스루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천재적인 센스가 있는데 지금도 그냥 보이면 빨리 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공간에서 최준 선수가 완벽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아 정말 센스 있는 이강인의 프리킥 출발이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아 피파 카메라맨도 속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빨리 커팅을 넘기를 못해서 최준 선수가 쇄도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좀 늦게 볼수 있었습니다. 아 이강인 선수는 또 어시스트 하나 성립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이강인. Hey guys, this is Imagine Dragons. We are on the set for our music video for Believer. You to do an edit of the music video. We will be reviewing meticulously the different edits, and we have great faith in our fans. So, good luck. You're ruined, you're 또킥 상황, 이 뒤드볼 상황 모두 월드 클래스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이강인 선수 아까 사실 어, 수비진을 살짝 속이는 연기력까지 대단했거든요. 아, 그렇죠? 이강인 패킹 올려주고요. 조르치! 자 하지만 헤딩 아직 살아 있습니다. 등진 상태 바예시아 그리고 황태현. 따라가는 김현우 살려냈습니다. 김현우, 자 포기하고 강하 좋아요. 네, 아, 낮고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자 여기서는 드리안 자, 됩니다. 네, 튀어내야됩니다 붙게 해줘야 됩니다. 정호진이 커버 플레이를 해줍니다. 자 황태영 네. 드리면서자 우리 수리진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오세훈 선수가 측면으로 따라나갑니다. 오세훈, 지금은 아 드리블 조금 네 길었네요. 네. 자 에콰도르가 다른 경기 때 비해서 에콰도르도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은 오히려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지금 또 고재현, 김세윤이 팀에 또 에너지까지 불어넣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최종올렸어요 네, 하지만 처리가 됩니다 이선 받아주고 이지솔 바로 띄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전반전도 공격을 더해서 추가골을 넣는 것도 좋지만 전반전 흐름은 한 골만 넣어도 이제 마무리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이 네. 실점으로만 막을 수 있으면 정정용 감독이 후반전 그 운영이 정말 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한 골과 네개 어시스트죠? 그렇습니다. 네 다섯 네. 개 공격 포인트. 사실 아시아 국가 AFC 국가 중에 이 UEC 월드컵에서 우수 선수상 골든볼, 실버볼, 브론즈볼을 받은 선수는 유일하게 2003년에 아랍에미리트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마타르 선수였는데 이강희 선수는 사실 노래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우수 선수상. 제가 2003년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회였죠. 네. 네. 자극 선수에게 줬습니다. 선수. 선수. 선수. 자, 자, 자, 어, 자 어, 그리고 레사발라. 그렇죠. 네. 왼발 각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지현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머니치, 굴절됩니다위에서 그냥 네. 스킬 공과만나면 때려요. 킹테로 또. 스티프 엔테스의 중앙드필더들이다 아, 오른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해, 코너킥 조심해야 됩니다. 또 지금 대인방어를 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형태로 저렇게 사다리 점프를 쓰고 있습니다. 일렬로 서 있다가 네. 한꺼번에 흩어집니다. 아, 짧게 연결하는군요. 자, 로패스로 넘겼는데요. 속지 않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네. 옵사이드. 옵사이드죠. 네. 지금 뭐 에콰도르도 이트피스 준비를 다양하게 많이 해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절대 지금 속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반은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금 40분 거의 넘어가서 몇분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일단 현재 리드를 유지한 채로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세훈 네. 선수 킨테로 선수인데요 아 지금 바에시아 아, 선수가 바이예아. 오세훈 선수가 가는 길을 그냥 가로받고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진로바... 머니치 대한민국의 프리킥 그렇습니다. 진로방에 이기 때문에 지금 프리킥이고요 최준 자, 정원진 선수가 길게 뛰었습니다 헤딩으로 꺾어줍니다만 키퍼가 기다립니다. 달리 네. 이제 복귀해야 됩니다. 네. 김현우 선수. 김현우 선수가 좀 높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자, 미드필더들이 복귀하면서 커버플레이를 해줍니다. 측면을 잡아야겠습니다. 김재현 선수 붙어줘야 돼요, 네. 미크로스는. 자 굴려주고 네. 있습니다. 레사발라. 그리고 다시 한번 왼발. 자, 자, 팔라시오스 어리, 굴절, 어리, 굴절 됐어요. 헤딩! 한이방향 네. 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몸싸움을 적절하게 해주면서 헤딩 슈팅 힘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산토백들이 지금 크로스 상황에서의 선수들도 잘 잡고 있어요 네 강경 유지도 괜찮고 추가 시간은 1분 자, 전반전 마무리 잘하게 된다면 에콰도르 상대팀을 프타임 탑타임에... The whole world is looking for the next i r o a n I don't know if I can live up to that I don't think so. 줘야 돼요. 네. 파나 머리에 배달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한 템포 죽이고. 김세윤, 김세윤과 김세훈. 황태현, 황태현이 끊었습니다. 황태현, 오로 버텨내고 황태현, 아 좋은 공간. 하지만 상대가 기다립니다. 키태로. 오늘 세 명의 중앙 미드필더에서 측면에 김세윤과 고재현을 체력이 지금 남아 있는 수들 배치한 게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측면 커버들을 아주 잘 해줍니다. 네. 자 지금은 이지솔 선수가 나와서. 네. 이하 가져갑니다. 내보내면서 대한민국의 공입니다자 전반 마무리 이제 잘할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시간 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리드를 지킨 채로 전반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정정용남도 전반전 골맛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결과예요. 네. 이제는 냉정하게 이제 후반전 컨셉을 잘 짜서 후반전만 마무리를 잘하면 역사적인 결승 득점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보고 있는 거야? 어? 도 여기 좀봐 줘. 상대 움직임 수상해. 라상대 움직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 어? 어 뭐야? 다 보고 있는 거야? Hey, 모든 플레이를 마음대로 골라보는 1개 멀티뷰 생 <목소리> 갤럭시 S10 리얼 팬 스토리 신의 격시의 세상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10주년 사태가 선물하는 허그벨트로 안전 습관을 길러주세요. 발까지 몸에 좋은 건다 담았습니다. 몸에 나쁜 건다 뺐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을 위한 식물성 고단백 스마트밀. 아니라 구독자 만명 가자고 또 자, 딴 데. 딴 데. 딴 뒷공간 최준의 오른발. 아 이거는. <목소리> <목소리> 었지만 에콰도르 선수들이 아무래도 급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정교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데 예. 지금은 그래도 좀 조심은 했어야 돼요. 자 알렉산데르 알바라도의 오른발 슛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패널 티킥을 여태까지 많이 줬다는 엄격하다는 마이클 올리보 주심이 예. 오늘은. 거의 지금 웬만한 걸안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한두 번, 세번 정도 불면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불어줘야 되는 건데도 지금 안 부는데 예. 우리 선수들이 지금 올리버 주시면 오늘 성향을 좀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좀 평화롭게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왔을까요? 네, 아니면 은 여기가 여기가 혹시 잉글랜드인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닐까? 네. <웃음> 자, 왜... 후반전 초반에는 좀 움직여 봅니다. 알바라도 다시 팔라시오스가 잡았어요. 팔라시오스 패를 박스 안쪽까지 드리블이 길었습니다. 자, 에콰도르는 분명히 수비가 열분 타이밍이 이제 자주 옵니다. 예. 자, 황태현. 어, 이런 건 아하. 위험하죠. 어, 네. 지금은 콜러킥. 약간은 지금 불필요한 코너를 줬거든요. 예. 주장을 맡고 있는 황태현 선수. 전에 이 전남 드래곤 스의 초대단장을 지냈던 서정복 단장의 조카도고요 네, 황태현 선수. 우리 또 축구계에 아주 일을 많이 하셨던 축구인이죠. 예, 네. 아주 이번 대회에 좋은 탄핵을 보여주고 있는 황태현 선수입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난레사발라의 코너킥 뒤쪽 헤딩. 네. 자, 뒤쪽 지금... 떨어진 공 조심해야 됩니다. 곤잘로 플라타 1로전개 제대로 맞았으면 위험했습니다. 네. 전반에도 이 코너킥 장면에서 몇번 에콰도르 선수 머리 맞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포로소 선수가 계속 머리에 맞추고는 있거든요. 지금. 예. 자, 깊숙하게 오른쪽 코너 부분 겨냥 터치아웃됐습니다 플라타 재빨리 던져주고 가운데에서 캄파냐가 다시 뒤로 측면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에콰도르의 뒷공간을 치는 역습을 수행할 수가 있느냐인데요. 예. 자, 플라타 그 전에 나갔습니다. 아, 옵사이드가 선언됐군요. 네. 원살로 플라타입니다. 최준 오늘 선취 득점의 주인공 전반 38분 대한민국의 선취골을 기록해냈습니다. 자, 셀리코 감독도 다소간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에콰도르가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먼저 선취 실점했습니다만 그 경기 역전시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격을 퍼부어서 결국 우루과이를 평균적인 기량으로 무릎을 뿔린 거거든요. 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이제 정말 실리적인 운영으로 추가 골을 넣어야죠. 자 가운데서 이강인 잡았습니다. 이강인 끌고 아, 들어가다가 네 대단한 활약입니다. 예. 네. 아 저기서 가속을 시키네요. 저장면에서 변속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었 지금 상대 움직임을 다 읽고 움직이는 예. 거예요. 네. 속도의 변화를 주면서 결국에는 상대가 파울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장면. 와 이강인 선수 정말 그 어린 시절에 저희가 아까 본 화면에서 뭐 메시 선수 존경한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플레이를 실제로 합니다 메시 혹은 지단 선수의 플레이에 좀 비견이 되도록 네. 대한민국의 프리킥입니다 자 왼쪽에서 지나갔고 이강인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강인 맨발로 툭 올려주고 아이들 오세훈 네. 오세훈과의 호흡이었었죠 네, 이강희 선수뭐 여태까지 굉장히 잘했는데도 네, 실망감이 또 있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프리킥 때 이강희는 약간 띄워서 주고 공이 채공하고 있을 때 오세훈 선수가 들어가서 받는 이런 작전이었었는데 자이정종용호의 어떤 경기 운영 네. 그리고 전술 변화 저러한 어떤 디테일한 작전들 이런 거는 우리 축구에 있어서 앞으로 좋은 교본이 될것 같아요 네. 대회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회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조별리그 우리 포르투갈과의 경기 끝나고 나서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잖아요 <웃음> 네. 하지만 그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준비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포르투갈에게도 한 골차로 진 거니까 예. 아주 못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뭐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와, 이번 네, 대회 백서가 좀 준비가 되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참고를 할수 네. 있도록. 오 좋아요. 자, 이 패스가 예. 네. 아, 네. 하지만 먼저 앞서 있었던 에파 두레스였습니다. 네, 지금도 오세훈 선수가 돌려준 거죠? 예. 네. 오세훈 선수가 글쎄요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 초반을 제외하고는. 영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저런 또한 번에 번뜩이는 센스가 있어요. 이세우 선수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참 좋아. 자, 뒤로. 길었습니다. 네. 달려가 봤었던 알바라도. 네, 알바라도 선수 쪽에서 짜증이 나고 경기가 안 풀리게 되면, 에콰도르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왼쪽의 균형을 갖고 있는, 맞춰주는 선수인데 일단은 지금 팔라시오스가 생각보다 어,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고요. 네. 그렇다면 이 퀸테로에서 알바라도 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알바라도가 아예 중앙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을 좀더 에콰도르가 활용을 하든지요. 플라타 쪽 왼쪽에서 시프레테스 우리 쪽 측면 나가지 않았네요. 자이 선수가 이제 팔라시오스 선수거든요. 자 팔라시오스가다가 네.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반칙입니다. 팔라시오스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음. 뭔가 아주 좋을 때만큼의 플레이는 지금 보여주지 못해요. 예. 김세윤 선수가 또 파울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 정말 열심히 뛰어줍니다. 자 왼쪽에서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에콰도르 캄파냐 선수의 머리를 노릴 것으로 보여주고요. 바이에시아가 1m 88, 잭슨 프로소가 1m 92입니다 네. 신장이. 일단 프로소 선수부터 막아야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레사발라가 있고 왼쪽에 알바라도가 있는데. 자 레사발라 넘겨주고 헤딩 앞쪽에서 먼저 우리 선수가 끌어냈습니다. 뒤쪽 떨어지는 공 팔라시오스가 연결시켰습니다. 이오네스피노사 최후방 골키퍼 모이세스 라미레스. 이번 경기 다섯 경기에 선발로 와와서실점점게 붙여줍니다만 너무 깊었습니다. 이광여이있현 여유 있게 경기 진행. 오늘 진행. 오이강인선이의택선프의택에프했킥에 당했습니다. 네. 최준의 특점 전반 38분 1대 0 이강인 선수의 택배는 공중... 자 다시 한번 김세용입니다 자, 자 김세용 탭파티 안쪽에 서방하면서 공이 아네 아, 하지만 잘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예. 네. 자 상대 수비에게 이렇게 부담을 크게 주거든요 이러면 어, 디에고 팔라시오스가 이런 장면, 김세훈 선수의 이런 침투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면 네. 올라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런 플레이를 지금도 팔이 약간 키였었는데 이런 플레이를 우리 조용욱 선수가 많이 해왔는데 네. 아, 빠지는. 아, 여 선수가 김세훈 선수의 활약은 여기까지지만 오, 딱 조용욱 선수가 들어오네요. 조용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김세웅 선수가 좀 전에 했던 플레이가 사실 조용욱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전진하면서 해왔던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플레이어의 주인공을 바꿨습니다. 3라운드에 득점했었고 8강 연장 전반전에 어, 조용욱 선수가 득점을 기록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싶었습니다만 8강전에서 세네갈. 말의 골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세윤 선수는 이것으로도 동종용 감독에게 크게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어, 전반전 45분, 후반전 뭐 10분 가까이 됐으니까 약 55분을 충분히 잘수발를 해줬습니다. 상대의 풀백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줬고요. 왼쪽에서 공격들을 많이 차단을 시켰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짧게 짧게 짧은 패스로 이어갔습니다. 백화도로 반대편 방향 전환 팔라시오스. 자, 우리가 이미 또 수비 대형을 두 줄로 갖췄어요. 자, 네. 가운데에서 저 시프렌테스 뒤쪽으로 힐 패스 내 줬고요. 를잘고요 왼쪽 디에고 자, 팔라시오스. 약간 붙어 줘야 돼요. 자, 크로스. 헤딩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플라타가 이번에 중앙으로 이동을 했던 상황. 플라타가 측면에서의 측 직선...